자바에서 앞에 두 줄은 언제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주면 됩니다. 캐릭터 형태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0x04라고 했죠. 이제 숫자 앞에 0x를 적으면 16진수라는 뜻이 됩니다. 16진수로 0, 4를 넘에 넣으라고 했죠. 0, 상는 무슨 뜻이냐면 0, 4대데 16진수니까 16의 0승 16의 1승입니다. 근데 0이니까 의미 없고 16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4는 4죠. 그래서 이건 10진수로 4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이대로 쓰면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2진수로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이걸 2진수로 나타내면 2 나누기 2는 4 나머지가 0이고 2를 1로 나누면 2는 2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역순으로 적어주면 1 0 0인데 16진수는 4자리를 쓰기 때문에 앞에 0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돼서 1, 2, 4, 8이라는 가중치 자릿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4라는 값을 갖는거죠. 근데 이 4라는 값은 그냥 바로 써버리는 데서 1, 2, 4, 8을 적어주고 4니까 4에만 1을 주고 나머지 0을 주면 이게 16진수를 곧바로 2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2도 0만 4개 적어주면 16진수로 변경된 거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프린트 F 출력을 할 건데 shift-1을 한다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두칸을 옮긴다고 했죠. n u 의 값을 왼쪽으로 두칸씩 옮기면 값이 여기 0이 하나 둘 옮겨가고 다시 여기 0은 다시 하나 둘 옮겨가고 사례대로 두칸씩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칸씩 옮겨간 걸 적으면 0 001 0, 0이 되죠.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끝에 두 자리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럼 이제 끝이 난 거죠. s h 트 f t 칸을 왼쪽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읽을 때는 1, 2, 4, 8이죠. 모두 0이니까 여기는 0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1, 2, 4, 8이니까 여기에 값은 1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1봉이 16진수로 인쇄가 될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퍼센트 x라고 했죠. 퍼센트 x는 16진수로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04라고 적혀 있죠. 만약에 여기에 4라고만 적혀 있으면 4칸을 만드는데 앞에 두칸은 공백으로 두고 그 뒤에 10을 적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마이너스 4d라고 적었다면 똑같이 4칸이 있는데 앞에 2칸을 채우고 뒤에 2칸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04라고 적혀 있으면 앞에 빈 칸을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0010이라는 값으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001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값이 04가 아니라 06이었다고 하면 16진수로 06은 앞에 자리는 0 4개고 뒤에 자리는 4랑 2가 1이 돼야 되죠. 여기가 1이 되면 6이 되고 다시 Shift 두 칸을 시키면 여기에 8의 자리에 1이 오게 되죠. 그래서 0 1 1 0이 0011봉 위에 0 두개가 오죠. 그러면 여기는 앞에 자리는 1이니까 1 그대로 쓰고 뒤에 자리는 8이 되죠. 그래서 18이라는 값이 되고 이거를 인쇄하라 그러면 0 0 1 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로 또 하나 외워두면 좋은게 여기에 x가 어문자면은 알파벳 값이 만약에 A면 소문자 A가 적힙니다. 근데 여기에 X가 대문자 X면 지키는 값이 값이 A일 때 대문자 A가 됩니다.